지구각 이쁘게 나오는데 이거 월식에 아 이거 히드라 월식 도미니까야겠다 이거 와 이거 개꿀맛일 것 같은데? 아니 어떤 제드 유저가 체력차 극복 가거든요? 이거? 이거 가는 친구가 있는데 요즘에 이게 좋은 게 요즘 상대팀 미드가 거의 수호자의 카탈리스크 아 역겨운 카탈리스크였나? 이름 있잖아요 그거 그거 가니까 체력이 올라가니까 이제 체력차 극복을 들어서 이제 데미지가 세게 나오는 그래서 좀뭐 네, 좋아 보인다고요 상대팀은 말자 1위라네요 그렇지, 했어요. 이제 좋 어? 어? 너가 죽는 거야? 아, 야, 야, 저기 다 사냐? 아, 내가 표창 맞추면 됐는데. 아, 미안하다. 너무 싸가지가 없어. 아, 헷카림 무조건 잡았어야 됐는데. 그래도 뭐 나쁘지는 않아요? 어, 제 어, 어, 어, 어, 어, 어, 어, 어, 어, 어, 어, 어, 어, 어, 라리 어, 어, 어, 어, 어, 나이스! 아 근데 뭔가 손해 같아 이득인데 손해 같아 뭔가 아포타골트 2칸? 맛있게 먹어라 라인도 다 타네 아 손해네 이거 잡아야 올라갈 듯 나이스! 테카림아이 <목소리> <바이. 목소리> 네. 무조건 확정 키리면 이제 있어야 되는 간지 용이죠. 음, 배워픈데. 집갔다 히드락 나오면은 나만 안죽으면 게임 그냥 쉽게 이길 듯와 40원 준다 맛있다 야 나이스 킬각이죠? 어, 표창이 네 지배자. 나이스, 레오나 킬각이었죠? 저 전, 4승 1팬가 아, 그럴걸? 제압되었습니다. 나이스! 또다이 파괴되었습니다. 요 가면서 그냥 이거 노리는 게 맞을 것 같아. 아까봐. 네. 저는 저에서파습니다파습니다 알바야태형 그만 죽어 아, 네. <놀람> 그럼 레오나 끌고 올까? 바로는 어차피 에코가 막을 수 있잖아. 자, 이것만 가져올게요. 레오나 끌고 올수 있으면 끌고 오고. 야, 스톤 너무 길다. 빠져라, 빠져라, 빠져라. 아, 미안해. 와, 아, 스톤이. 다른 중. 나이스. 나무. 야 이거 갈만하다. 아. 네 이번 판은 효율을 좀 많이 못 보네 이게 상대팀이 탱을 올려야 내가 효율을 쓸수 있는데 다 나보다 체력이 낮아 그래서 효율이 안돼 지금 보면 헤카림도 얼씬다고 배 짜증난다 아 팔까? 이판 효율을 너무 못 보는데? 아 팔자 효율이 안 나온다 아니 효율이 나와야지 이제 좀 쓸만한데 상대방 체력이 나보다 다 낮아 이거 살짝 뒤치기 각 나오거든요? 이쁘게 나오는데 나이스. 한탄 이겼다 아 한탄 지렸는데 아... 이게 최선이었나? 나이스 야, 이 <웃음> 체력적 173밖에 데미지 못 넣었어, 이거. 씨. 상대 체력이 높은 애가 없어, 하나도. 그러니까, 해카림이 원래 좀 약간 탱갈 줄 알고 일부러 이거 올렸는데. 그냥 불클 가지 말걸. 탑을파탑을파괴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와, 야, 앞에 너무 세다. <웃음> 아무튼, 지지. 아 체력 자폭좀 맛은 없, 없었는데 들만합니다 님들 영겁의 지팡이 가는 막 라이즈 막 이런 애들 상대로. <목소리>